오 재료 세다 <목소리도> 뭐야 이겼네 <목소리도> 보내주기 어려웠겠지만 언제나 공전 하나는 돌려받을 수 있지요 그 하수인을 놓지 보내주기 어려웠겠지만 언제나 공전 하나는 돌려받을 수 있지요 제찌개에 넣을 자리는 남아있죠 난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정답! 맥맛을 보여드리지 우리 자유 우리 자유 아쉽네 <웃음> <웃음> 야토크 하나 더 나오길 원했는데 많이 걸리니까 생매임도 발라야 되고 않은 립은 가좀 좋으니까 일단은 정의를 위해 아직 보이지 않나? 완전 전설급인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줘야 지금 줘야 돼 진짜 잘해 아,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어제 어제 내가 한 어제 내가 개빡치면서 봤잖아 싸움면 진짜 잘하네 얼흠고저하다 <웃음> 아니, 저거. 왜 남겨가면서 저거 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. 오! 으아! 나온다 했죠? 나온다 했잖아. 제로스 찬스 이건 진짜다 그가지야 제로스 찬스 아이씨 그자 때게 때리기. 히드라 하나 더쓰라고요 히드라 하나 뭘로 키 큐? 나 이거. 이분들 한대를안 쳐서 이거들네이라치분라 이거. 치미라 도치긴했어아미친와 됐나? 이래도 아, 이런 무송공인것 같은데, 아 이거 좀 저... 전번역까지 한카을 만들어버려. 상대가, 상대가 되게 잘했다. 상대가, 상대가 덱 전환을 되게 깔끔하게 보고 있었어. 앵드린으로 이제 어차피 한계가 명확하니까 오선덱으로 전환 잘했네. 렉이 생겼냐며 없던 렉이 생긴거야? <웃음> 야 3번 터졌오엑액조디아데 잠깐만 오 개쩐다 야 이거 이제 구울 대신 저거라서 액조디아가 훨씬 쉽게 되는구나 원래 저게 구울 황금까지 띄어야되는거였데 오 이제 액조디아 난이도가 좀 쉽구나 할만하겠는데 이러면 오. 원래 액조디아가 저기 구울 황금때문에 개빡됐는데 한 고루 두개 오메가 두개 한자리는 뭐 이제 남아도 되겠